안녕하세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난무하고 아파트 할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쪽에 재개발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애법 좀 많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 평리 4동에 세대수가 뭐약 3,000세대, 뭐 2,000세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은 실제 서구 평리동에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예전부터 나, 얘기가 나왔지만은 진행이 제대로 안됐는데 특히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여쭤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평당 금액으로 뭐당 평당 500이다 60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0 600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평당 금액의 600만원은 실제 대지평수의 평당 금액입니다 은평은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2층짜리 주택이고 지하에도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층이 30평이고 뭐 2층이 20평이다. 그래서 뭐 평당 금액을 책정되는 게 600만 원이니까 나는 50평에 대해서 600만 원을 받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통상 우리가 평당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뭐 대지평수의 평당 금액입니다. 대지평수가 60평이다. 그러면 평당 금액이 600이다, 1000만 원이다 했을 때는 600 곱하기 2천만 원, 이 대지 평수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뭐 2층 주택이 있어서 아니면 지하까지 있어서 20평이다, 뭐 2층이 또 20평이다. 그래서 나는 40평에 대한 평당 금액 1천만 원을 받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 것들이 있는데 평당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대지평수로 얘기를 하는 거지 검평으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평리사동에 분당 분양 대상자별 추정분당전 개별 통지서가 도착을 했답니다. 개별 통지서가 도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산정이 되었다. 실제 이 돈은 바로 지금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나 실제 이 돈을 제외하고 추가 분당금을 내는 그런 동은 아니죠. 일단은 개별적으로 추가 분당이면 통지서를 보내드리고 이 통지 자체는 뭐 공시지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실거래자료 위주로 대부분 추정 분당금 개별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이게 용지도 한번 보내주셔서 봤는데 보통 보면은 2m, 4m 정도의 금액들이 뭐한 400, 500, 600요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된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도 실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죠 오래된 빌라들도 책정되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시세에 준에서 책정이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추정분담금으로 해서 개별 통지서 받았는 것은 실거래 실제 되는 금액보다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매매 되고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보다 월등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평리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큰 파장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주정분담검으로 해서 개별통지 받았는 것을 제가 몇건데 받기도 하고 확인을 해봤지만 실거래되는 금액보다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져 있는 매물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개별통지서 왔다는 자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 그런데 그 산정했는 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평리동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 거래되는 내용들이 많지 22년도에 실거래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 통상 주택들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300만원, 200만원, 속지 같은 경우는 200만원, 8m 같은 경우는 300, 400뭐 주택이든 다가구든 600, 700 정도까지 거래됐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택도 아닌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뭐 1,500, 2,000도 나와 있지만 은 실제 거래가 되었는 것들은 평당 2,300에서 대부분 많이 거래가 되었다 보니 책정 금액을 그렇게 잡지 않았겠느냐. 물론 이렇게 거래가 되었지만 지금 2 2년도 지금 올 초부터 해서 뭐 급상승한 뭐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들이 있지만 실거래는 실제 2 300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금액들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통지가 됐을 것 같고요. 물론 서구 평로동의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5% 면뭐 합의가 되면은 충분히 바로 진행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향후에 아파트를 받는 분이나 받지 않는 분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자기 주택 가격 책정이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가 책정 되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종 분담금 개별 통지서에 보게 되면은 종전자산총액이라고 나옵니다. 종전자산총액이 나오는 것이 자기가 실제 재개발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어, 얼마를 책정했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 아니면 주택이 됐든, 종전자산총액이 뭐내 대지평수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평당 금액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 자산 총액 금액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2억이 나왔다. 2억이 나왔으면 내가 대지 평수가 50평인 주택인데 뭐 2억이 나왔다면 실제 여기에 계산되는 금액은 평당 당 4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50평이 대지 평수에 50평인데 종전 뭐 자산 총액이 2억으로 책정이 되었다면은 어 나누면 되죠. 2억 나누기 50평, 대지평수 나누면 평당금액은 400만원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로 보상금이 평당 1000을 받았다, 2000을 받았다, 1500을 받았다. 어마어마하게 대구에 재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당금액이 어느 정도 받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 어떤 재개발의 성향과 민간 재개발의 성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되는 금액, 실제 총 종전자산총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평당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죠. 관리처분계 취소소송으로 가든지 일단 뭐 소송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민간에서 재개발로 보상되는 금액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분양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8 4 타입 기준으로 뭐약 4억 정도 4억 5천에서 뭐 5억 정도까지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주택, 아본들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비용을 좀 빼주는 편인데요. 그런 비용을 뺏는 금액을 제가 봤을 때 지금 뭐한 4억 5천, 4억 8천, 8사 타입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32평형, 33평형 아파트가 4억 5억 정도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금액이 정확한 뭐 합리적인 금액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지금 아파트 미분양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분양했는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4억 5천 5억대의 아파트를 굳이 내가 추가 분담금을 주고 이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뭐 낭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위치가 좋은 곳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뭐 5억대 정도 나와 있다면 8사타입이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달 서구 평리동에 4억에서 5억대의 아파트를 추가 분담금을 주고 내가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입주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금 청산을 한다. 곁뭐 내가 보상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평당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고 실제 여기 평리사동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주택이지만 은 간의수공업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 살면서 뭐 지하에 아니면 1층에 안에수 공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비싼 아파트를 내가 이돈 주고 추가 분담금을 주고 구입할 필요도 없을 분들러 그리고 현금 청산을 받는데 현금 청산 비용이 당연히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든지 조합장들이 다 있습니다. 조합장이 노력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 추가 분담금에 금액들이 줄었다 올랐다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뉴스를 보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외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조합장들이 뭐깜빡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조합장 월급이 한 달에 책정된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500만원 그리고 조합원들 월급이 평균적으로 뭐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자체의 기간들, 자, 기간이 기간이길면기은대로 계속해서 월급은 그대로 다 추진받을 수 있죠. 월급은 다 받고 그리고 별도의 상여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조합원, 조합장 뭐 대부분 뉴스를 보면 아시고 인터넷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은 성과금이라고 해서 10억, 20억대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성과금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많고요. 물론 그 단지의 세대수가 아니면 조합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월급이나 성과금은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조합원은 그만큼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고 툭 하면 뭐뉴스에 나오는 게 조합장이 뭐 간빵을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사실상 뭐 조합장 조합장이 실제 뭐천세대 2000세대 3000세대의 아파트라면은 수조원의 돈을 쥐락피락 할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 권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조합장들이 많이 뭐 학교를 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조합장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대부분의 어떤 뭐 지주택 뭐 재개발에 들어가는 금액들 평당금액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성구 평리동에 지금 재개발은 엄청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일개 별거 아닌 저한테도 뭐 재개발에 대해서 문의가 그 정도로 온다면 은 실제 재개발 책정 있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뭐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달서 구 같은 경우도 최소 뭐 5,600, 속집 이렇게 일찍 보상금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8매다, 6매다, 1000만원, 9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 사례들이 많고요. 물론 남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 7,800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받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서구 쪽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 내용들 보면 은 평균적으로 보상금액이 뭐 4m, 6m에 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8m 정도, 10m 정도도 천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구 평리동 같은 경우는 초중분담금 개별통지서를 확인해보면 은 평균적으로 실거래되는 매매금액보다도 더 저렴하게 분담금, 뭐 통지서가 날라왔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뭐 분양 금액은 4 5천에서 5억 정도에 기본적으로 뭐 추정분담금으로 계산되는 뭐 종전자산총액 같은 경우는 평당가를 따지니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약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뭐3메다6메다는 400에서 600 600만원 정도 8메다1 0 m 다 같은 경우는 7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전에 제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던 남구와 달서구의 뭐 보상금액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좀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영하고 공공하고는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는 분들은 사실 실거래 금액보다도 더 적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 폭락하는 상황에서 뭐 현금을 들고 내가 아파트를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4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84타입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금액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관리처분인가 취소소송을 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뭐 일반 재개발과 틀리게 65% 동의만 해도 바로 진행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은 결국은 어 집주인들 땅주인들은 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들 자체를 어 서구 평리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민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 소송 자체를 단체로 뭐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서구평리동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고 주택 자체도 워낙 오래되기도 되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평당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대지평수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건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평이 내가 1층, 뭐 2층까지 해서 아니면 지하까지 해서 다 합쳐서 70평이다. 그러면 6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4억 2천, 4억 2천을 보상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뭐 대지평수가 30평이면 6 0이 책정됐다면 638, 1억 8천만원만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상금액은 특없이 적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간에 수금을 하는 분들이 이 주택을 뭐 팔고 아니면 아파트를 뭐 구입을 하든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해서 보상을 받든 간에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이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수구평리동 쪽에 재개발 투자를 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 투자를 했는 분들은 뭐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발생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뭐 추가분담금 자체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지주택은 추가분담금을 더 내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도장 하나 잘못 모르고 찍어 준다면 계속해서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네, 추가분담금 자체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낼수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재개발 뭐 대부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구평리동이 진행이 된다는데 얼마나 뭐 진행이 많이 됐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정분담금 개별 통지서가 나왔는데 일단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전화들이 오시고 묻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닙니다. 현금 청산을 하든 아파트를 뭐 매입을 하든 입주를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 시까지 월 500만원 정도 월 3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상여금도 400에서 500% 뭐 예전에는 조합장 월급을 마음대로 올렸는 적도 있었죠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지금 국회에서 일단 막아놨는 상태인데 아무튼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안하는지도 주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분담금 얼마나 내가 더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지금 추정분담금으로 나와있지만은 말 그대로 추정이 아니라 추가분담금이 더 발생이 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합장을 만나든 조합원을 만나든 뭐 단체 어떤 미팅을 해서라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폭락이다 뭐 부동산 폭락이다 뭐 이런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설구평리 사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와 별개로 또 한번에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4억대에5억대에 아파트를 굳이 추가 분담금을 조감해서내 자산이 뭐 적게 책정이 됐고 보상금이 적게 책정을 됐는데 굳이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아파트 입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부동산의 도당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